어, 어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어, 자영당 의원님께서 몽골에 후보자 따님이 진짜 봉사활동을 하러 갔냐 코이카를 통해서 갔냐라고 질문을 하자 후보자께서는 아, 고등학교 전체가 같이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아, 확인해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다시 야당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넘겨봐 주시죠. 코이카가 몽골에 자원봉사를 보내는 툴은 두 가지입니다.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이카가 직접 몽골에 자원봉사 보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몽골 축산마을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봉사단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따님은 코이카가 직접 자원봉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몽골 축산마을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보내진 봉사단 활동을 하신 거로 확인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저 코이카가 선명하게 찍힌 이 사업 계획서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이래가지고 몽골 축산 시범마을 개발 사업 결과 보고라는 문서인데 여기 보면 봉사단 파견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일환으로 어, 한영외고 학생들이 같이 몽골에 가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실제로 그래서. 저렇게 현장 사진, 2 0 0 7년도의 현장 사진이 이 사업을 진행했던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이카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코이카의 해외봉사활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이렇게 어, 증명서를 내줍니다. 발런티어 서비스 쏠티 스피켓이라고 이렇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런 증명서를 후보자 따님이 받은 거 맞죠? 맞습니다. 영문 증명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 자원봉사 간 내역에는 없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목축 어, 마을 지원 사업 통해서 자원봉사단 간거 맞고 확인서도 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클리어 됐다고 생각합니다.